네, 저는 네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나와봤더니 눈은 수북하게 쌓여있고 빨리 차 안을 녹여보려고 시동을 켜보지만 걸릴 듯말듯 듯 애를 태우고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데요.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디젤 자동차들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렵게 시동이 걸려 출발을 하지만 힘이 딸리는 듯 하더니 결국 시동이 꺼지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디젤 자동차의 겨울철 시동불량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이 디젤, 즉 경유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디젤차 시동이 잘 걸리게 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송트뷰 엔진의 작동 원리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 가솔린과 디젤 엔진은 이렇게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폭발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가솔린 엔진은 일반적으로 흡기 후 압축된 연료와 공기를 실린더에서 별도의 점화 장치인 점화 플러그로 불을 붙여 연소시키고 구동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에는 점화 플러그가 반드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디젤 엔진은 실린더에 공기만을 흡입시킨 뒤 압축해서 온도를 높이고 경유를 뿜어서 자연적으로 발화되기에서 구동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에는 점화 플러그가 없어도 되는 것이지. 하지만 디젤 엔진은 실린더 내부의 낮은 온도를 연료의 발화점까지 데워주는 부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열 플러그야. 겨울철 디젤 차량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예열 플러그로 인해 실린더 내부 온도가 데워져야 하는데 연료가 발화될 만큼 뜨거워지질 않았기 때문이야. 계기판의 예열 표시등이 점등이 된 것은 아직 예열 중이라는 의미이고 적정 온도에 이르기 전 무리하게 시동을 걸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는 거야. 시동을 켜는 방식에 따라서 키시 시동방식은 키를 o 까지만 돌려서 계기판의 예열 표시등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아주 추운 날씨엔 이 과정을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하고 시동을 걸면 훨씬 더잘 걸리게 되고 버튼 시동방식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버튼을 2회 눌러주면 온 상태가 되고 10초 정도 후에 시동을 끄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면 훨씬 잘 걸리게 할수 있는 거야 만약 예열 표시등이 깜빡이거나 오랫동안 점등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예열 플러그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는 거니까 꼭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야 또한 가지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디젤 속에는 엔진 내의 윤활 작용을 위해서 파라핀을 첨가하는데 이 파라핀이 문제가 되는 거야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문제는 기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파라핀이 굳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운 겨울엔 파라핀의 성분이 엉겨붙어서 연료 필터나 인젝터 등을 막게 되면서 시동이 잘걸리질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기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엔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동결방지제 같은 것을 몇개 휴대하고 있다가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전 넣어주면 파라핀에 굳는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진과 동시에 취급 설명서에 명시된 운행 및 관리 요령을 최대한 준수해서 운행한다면 별 문제 없이 디젤 엔진으로서의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차주로부터 얼마만큼 관심을 받았느냐에 따라 자동차 수명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운 겨울 고생하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저는... 내가 네, 달린다. 수고했어, 동TV요.